시간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쪽에 편집용지를 선택해 주시고 위쪽은 10, 아래쪽 10, 왼쪽 10, 오른쪽 10을 해주시고 머리말 0, 꼬리말 0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글맵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단에 입력 글맵시 글자를 클릭하시고 진초록색 그라데이션 회색 그림자 위로 계단식 모양을 선택해 주시고 글자를 적어 주시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마우스 모양이 흰색 화살표일 때 더블클릭해서 글자처럼 지급을 체크해 주시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크기는 적당히 드래그해서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고 빈 공간을 클릭해서 가운데 정렬을 해 주겠습니다. 커서를 아래줄로 내려주기 위해서 엔터를 치겠습니다. 입력에표 위에 그림을 클릭해 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줄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줄 6칸을 해주시고 글자처럼 지급이 체크된 상태에서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월요일을 적어주시고 옆에 칸에 화요일을 적어주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끝까지 범위를 한줄 씹어주시고 키보드에 A를 눌러주겠습니다. 1교시 적어주시고 이교실을 적어 주겠습니다. 범위를 씌워서 키보드에 A를 눌러 주겠습니다. 어, 제가 한 줄을 빠뜨린 것 같네요. 범위를 씌워서 A를 눌러 주시고 밑에 한 줄을 추가할 때는 커서가 깜빡이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줄칸 추가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아래쪽을 선택하시고 추가. 이제 한 줄을 합쳐야 될 때는 범위를 씌워서 마우스 오른쪽 셀 합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키보드에 M을 누르셔도 똑같습니다. 셀 합치기를 눌러서 합쳐주시고 과목을 적어주겠습니다. 글자를 입력할 때 마우스로 클릭해서 커서의 위치를 바꿔도 되지만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커서의 위치를 바꿔도 됩니다. 글자를 다 입력해 주시고 범위를 설정해서 키보드의 컨트롤키와 방향키 아래를 눌러서 높이를 조정해 주겠습니다. 높이를 조정해 주시고 범위를 지정하고 아래쪽에도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범위가 지정이 끝난 다음 추가로 범위를 지정할 때는 키보드의 컨트롤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1교시의 가운데에서 아래로 드래그 해주시고, 키보드에 C를 누르면 컬러의 첫 글자이기 때문에 색깔을 바로 지정할 수 있죠. 색을 누르시고, 면색에서 비슷한 색을 설정해주시고, 설정. 셀을 클릭해 주시고 만약에 셀의 범위가 지정이 한 칸만 하기 힘들다면 한 칸만 범위를 지정해야 될 때는 아래쪽에서 위로 드래그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우스를 놓으시고 한 칸의 중앙에서 클릭하시면 한 칸만 블록이 설정이 됩니다. 컬러의 첫 글자 C를 누르시고 색에서 비슷한 색을 지정해 줍니다. 설정 범위를 설정해 주시고 글꼴에 한을 적어주시고 한컴백제 비를 하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20 엔터 쳐주시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고 여기도 똑같은 글꼴을 해주겠습니다. 한을 적어주시고 한컴백제비 글자 크기는 20을 해주겠습니다.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고 안의 내용을 범위 씌워주시고 글꼴은 태, 태 나무를 선택해주시고 글자 크기는 16,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범위를 설정해주시고 글꼴은 한컴윤체 l 를 해주시고, 글자 크기는 15를 해주시고, 빈 공간을 클릭해서 마우스 모양이 I자일 때 클릭해주시고, 키보드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고, 블럭을 씌워서 진하게를 해주시고 그림을 넣어주겠습니다. 입력에 그리기마다 노트를 써주시고 찾기 공책을 써주시고 찾기 책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완전히 똑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시 그리기 마당에서 찾을 파일에 연필을 적어주시고 찾기, 연필을 선택해서 적당한 크기로 그려주시고 시간표가 완성이 됐죠. 이제 만약에 종이에 너무 위쪽에 시간표가 만들어져서 인쇄 미리보기에서 내용이 너무 위로 간게 마음에 안들어서 아래쪽으로 내용을 내리고 싶다면 커서가 대방 초등학교의 앞에 깜빡이게 하시고 키보드에 엔터를 누르시면 아래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림을 클릭해서 시프트를 눌러서 2개를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배체 눕기 실행을 눌러주시고 원하는 위치에 옮겨주시면 되겠죠.